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브로디얼드 브로디입니다. <웃음> 자 오늘부터 소니의 엠베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어서 때깔이 그.. 제트.. 샤 제트 V1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소품샵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당근마켓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 당근. <웃음> 당신 곁에. 당근마켓에서 아주 득템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개 되었습니다. <웃음> 왜 나왔어? <웃음> 너 입초 닫을 거면 왜 나왔냐고 여기. 아, 왜 말, 여기 앉아있어? 내가 말할 시간을 주셔야죠. 뭘 시간을 줘 그냥 씹으려. 그래요? 뭘 샀어요 아저씨? 뭘, 뭘 사? 같이 샀잖아. 아, 보여주세요 좀. 아우 목이 타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쇼! 짠! 방금 보셨죠 여러분? 아주 뒤집어지게 초점 잡는 거 봤니? <웃음> <웃음> 토이스토리 20주년 애니버서리 PM 프리미엄 피규어 월세트 라린입니다 <웃음> 가격은 7만 9천원짜리에요. 어... 근데 우리 얼마나 살게요? 단돈 3만원 망 당근마켓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웃음> 그래요? 아니 그 내가 부러뜨린 거 아니야 어? 이래서 3만원이네 다음은 방금 짠 얘네는 일럭스 피규어링 세트라고 해가지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게 원래 얼마요? 아까 다 적어놨잖아 그걸 봐야 알지 내가 그걸 다 외웠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겠니? 연구원 들어갔지? 4만원 5천원 저희는 3만원에 샀습니다 끝이에요? 아 이렇게 끝이에요? 좀 재밌게 소개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할것 같으면 를 리뷰하고 자빠져 앉아있니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아이들이 다 있는데 버전이 있어요 메리다가 포함되어 있는 공주고 아 맞아 한 20개짜리 왕자 들어있는 것도 어, 있는데 왕자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11마리 공주님 말이? 다음! 당근! 브로디가 갖고 노는 인어공주예요 <웃음> 요 아이는 에리얼 베이비돌이고요 제가 베이비돌을 모으는데 취미가 <웃음> 생겼는데 굉장히 이쁘죠? 이게 디지스토어에서 원가로 한 35,000원 정도 하는데 2만원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어요 맞박에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뷰티모드가 돼가지고 손상이 조금 있었다고 해가지고 2만원에 데려왔습니다 왜? 핸드폰 어, 못야 빨리 해! 앙글! 짠! 여러분 얘는 뭐냐면 컵 위에 앉아있는 폴키 폴키 얘도 이렇게 입고요 균명이 가운데 뚫려 있어요 원래 얘네가 세트야? 어 원래 세트야 피자플래넷이랑 포키가 웬 말이야? 웬 말이긴? 토이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 잠깐만요 아저씨 원래 3 6 0 0 0원에 팔고 있는 건데 전 돈도 5,000원 <웃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앞모습 윗모습 윗모습, 여기 안모습토키 얼굴 해? <웃음> 그래요 아왜이 아! 깨졌어! <웃음> 깨졌어. <웃음> 뭐야! 지야오파 <심오빠. 웃음> 웃지마! 아, <웃음> 순정? 나너 주둥아리에 묻혀버린다 빨리 짧아졌네 웃긴이 <웃음> 이게 지금? 심각한데 난 지금? 시리어스한데? 순정으로 내가 아주 이거 막힌 수정이야저 팔은 또 어떡할 거야. 손잡으로 어. 할수 있는 것들이네. 조동아리를 꿰매버릴까 보다. 조동... <웃음> 자, 다음은 짠! 플루트컵이에요 이것도 머그컵인데 밑동에 보시면 은 디즈니스토어. 귀엽야 이건 얼마에 샀어요? 5천 원. 이것도 5천 원. 원래 얼마인데? 2만 원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사기 자기 도자기니까 2만 원 정도? 다음은 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목이 뭐야? 포스토 포테토예요, 여러분. 아 이거. 포테토. 이거는 인스타 라방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여러분. 인스타 라방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방도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원래 있어요. 원래 얘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수염. 아니 아니 눈썹 눈썹. 그쵸. 눈썹이 없잖아요. 얘는 이 아이를 제가 당근마켓에서 보고 눈썹이 달린 포테이토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 꿀팁! 여러분! 갑자기요?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토이스토리로 알림 설정을 해 놔가지고 토이스토리 제품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오거든요? 이게 어느 날 아주 좋은 우디 리볼텍 피규어가 거의 똥값에 진짜 똥값에 딱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 이게 뭐야 가격이 이게 맞아? 하는 순간 이미 늦었어. 아... 그 와중에 누가 사갔더라고 예약을 해버렸다고. 알림 설정은 빨리 해 주셔야 올라오자마자 딱 들어가서 제가 살게요. 먼저 말해야 돼. 배터리가 없어서 여러분 이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하세요. 널 위해 피부 복을 들었어. 기대도 좋아. 썩은 피부를 우유빛깔로 만드는 마법. 소니 디지털 카메라 ZV1. Everyday new face. 빵빵~ 다음은... 무디 컵이에요. 예전에 그 반말모드 다이소 영상에서 버즈로 된 물통을... 어, 저기 있다. 이 물통, 이 물통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기억나시겠어요? 버즈,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밑모습 해갖고 이렇게 하고 물통, 이렇게 빨대 달려는 물통이었거든요. 무디를... 단돈... 5천원에... 그래갖고 이렇게... 아우, 들어오 씻지도 않았어요. 들어온 입술아? <웃음> 아, 내 입술이요? 그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아얘 예. 짝이 생겨서 너무 기쁘네요 응 기뻐 우와 노력해주고 있잖아 당근! 빵~~ 아 이거 보즈 라이트 이여 25주년 플래티늄 어버즈 라이트 이어입니다 여러분 약간 디즈버치점 약간 색깔이 보면은 약간 플래티넘 색깔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은갈치처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한정판이다 한정판 오 소리나네 어, like 이것도 얼마에 구입했냐면 넌 아는 게 없니? 내가 산게 아닌데? 그럼 네가 샀지 내가 샀니? 이거 네가 내가 안샀어 이거 네가 산 거야 어디서? 당근마켓에서 아니요? 그면요? 이게 어디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 왜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네가 들고 왔는데 네가 쇼핑백에 넣어서 네가 들고 왔는데 아 설기맘? 머리숱에서 죽게만원 싸네 당근마켓은 아시겠지만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가 구매한 가격으로 소품샵 가서 아니 어? 노아스토리그 가격을 샀던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래? <웃음> 짠 이거 서비스였잖아 짠 이거 서비스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미스터 포테이토즈 뭐야? 아니 이게 뭔지 아니야 피규어? 어, 아맥토이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 저거?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그 뭐야? 태엽. 진짜 개뿔도 모르는구나. 사탕통이야요. 아 사탕... 뭐야? 뭘 뭐, 뭐야? 이렇게 사탕통이고 원래 이게 미스터 부... 미세스 부부 미세스 미. 미... 포테 Potato, m 터 포테이토 미세스 포테이토 어 미세스 포테이토 미스 에이 자 아, 문자 i s s 과 마이크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만원막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이 going to go to t h 슬립반. 와, 요도 진짜 디테일 엄청 나요. 요 털결 보소. 2만 원에 샀어요, 2만 원. 잘 샀습니다. <웃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짠! 이거 저번 부산 소품샵 머시어 하우스 브이로그 보셨나요? 에어한 컵에 음료가 나오는 그 카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컵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게 당근마켓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단종돼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비싸요. 이거 한 8만 원 후반대부터 10만 원 넘어서까지 거래가 중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한돈 2만 원, 어. 마이크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다시 성의 있게 해라. 너 그래서 또뜨뜻하고너 대가리 나가면 네 대가리도... 앞모습, <웃음> 옆모습, 뒷모습, 이게 디테일 봐요 여러분. 이쪽 이 겨울 살림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린 뜬구멍.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다 나.. 어, 어.. 발바닥 같은 게... 있지? 이렇게 잘생긴 발바닥이 어딨니? 어.. 써.. <웃음> <웃음> 비즈 버즈는 컵이 왔습니다 버스컵은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단돈 2만원에 위반 버즈 대가리컵입니다 전즈 알린컵이에요 알린컵 알린 대가리컵 전제스 대가리컵 골 수가 아직 있겠는데? 전... 2만원 2만원 2만원에 당근 마켓에서 이렇게 구해 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쵸? 제 문주컵이다. 어! 짠! <웃음> 아, 귀여워. 불컵입니다 이렇게. 대가리를 열면 뚜껑 열리는 대가리. 앞모습 어.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이렇게 문어 대가리 의 문어 발걸아 해서 이렇게 불컵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양금마켓에서 득템해온 상품들을 보셨습니다. 말투 에래 뭐래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면서 팬티라도 벗어. 끝나고 나서 당금마켓에서산 컵으로 파티를 즐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쿠키 영상 나갑니다. <웃음>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웃음> 가득 가득 넣어놨네 초코우유가 아니어도 흰 우유에다 이 빨대를 곱세 해가지고 쭉 빨스 하면 은 초코 빨스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 어. 음! 초코우유까지는 아닌데 되게 신방기에첫 맛은 확 와닿는데 점점 갈수록 약간 밍밍해져 <웃음> 너 하나 뜯어서 해봐봐 너 깜짝 놀란다 음아쉽는데 제트 브이과 함께한 그 당근마켓 개봉기? 음.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콘텐츠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 뭐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노아 인스타그램 통해서 예고하셨죠. 아 어, 진짜? 지금까지 노아스트리 노하였고요, 브로디얼드 브로디였습니다. 브로디얼드 많이 구독해주세요. 안녕.